봐봐루 아, 뭐, 이것저것 다 있네. 우리 세탁기가 제일 절실했지? 여기 음, 안에 세탁기가 있어. 진짜 그릇 많다. 오 와, 뭐야, Y자는 뭐야? 지금도 있가 어, 예쁘다. 오늘 오 파스타를 먹자. 좋아 좋아. 멘멘멘입니다와더 예쁘다. 너무 진짜 예쁘다. 너무 달라. 파도 치는 게 너무 예쁘다. 복사살 너무 좋아. 오유? 진짜 싸그대박이 1.3kg구나 짠마늘 없나? 짠마늘은 없는 것 같아 이거 갈아줘록 피칠거야 네. 등이 다 일어났더라고 다는것도 사야해 내가 한번 갈아볼게 이게 <놀람> 뭐 먹백이 아니고요맛있겠네 한번 볶음밥이야? 맛있어 보이네 색깔이 좋아 보여. 이거 먹고싶는거다다 한번 부러 하나만 담아도 되겠나 얘가 맛있어 보이네 종이 하나 이 아이를 담는 거예요 <놀람> 종이 하나 기계. <놀람> <놀람> <놀람> 이개짜리 할까? 여섯 어, 개짜리 할까? 6개, 6개. 예. 이러아가 오십 개. 거아 개. 아가 오십 개. 아 여기 있다. 0.78으로 스파게티. 면찮을까까 개. 러시 개. 개. 시 이거 진짜 신기한 게 계산대에서 무게가 달아져가지고 바로 계산이 되죠. 물 아까워. 소금에 써도 되겠지? 뭔가 이상한 발가락? 다리 같은 게 있는데 뭐라고? 발신는 아니야? 벌레 다리 같은 거 있잖아. 뭐라고? 봐봐. 가만히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제가 다리도 아니야. 공기가 그때 본건 다리가 많거든. 이것도 그렇게. 제가 완성을 안 하잖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린 거. 느낌. 보이네 최대 근데... 도마는 아... 이게 마늘은 맞겠지? 사람들이 이거를 도마 대시도로 썼나 봐 칼질이 많이 나있는이 유승호가 우리랑 동갑이잖아 다먹을까 베이컨 되게 잘돼있다 이렇게 잘라서 해놓는 거. 아, 너무 많네 잡채 아님? 혹시 뭐 사실 못 섞였다 딸기 터지야 이거 삶은 <탁은> 계란이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토마토 소스를 부어야겠다 이게 파스타 소스가 맞 나, <웃음> 아, 전히 잘못된 것 같거든. 이건파었다야나살다고야될나빠 죽는다. 죽는다. 뭐 우리? 이렇게 아, 맛있는 나라에서 하지? 이렇게 맛없는 파스타를 먹고 있다 어? <웃음> <웃음> 음. 그냥 아까 밀키테에서 먹고 것난 맛배드야 양은 또 드럽게 많이 해가지고 단반 처리하는 기분이 음. 저게 종이에 들어있었잖아 뭔가 이상하게 종이 맛이 나그 오래된 종이 꽝. 어 낮에 꿀자으을 먹어서 박수를 치면서 먹었는데 <웃음> 여자들은 말이야 자꾸 자기 우는 모습이 이쁠 거라고 착각도 하더라 뭔 개선에 근데... 웃어 <웃음> 다행히 부 <웃음> 나도 부웨이 울고 싶어 누구 <목소리도> Ah, si sí, te lo y e a e t e n e de 12 años? s r qué e e o ¿Pero es e s h r o qué es o r qué es e o p o qué es e o p r o qué s e o e r es eso? o e r o s o e s í s o e r o es o e r o s e s r q u es o p q u es e o ¿Pero u es o e r o q o p e r u es o p e es e s e es o e r o s e r a s e o qué s s e r qué es o q u e e o qué es o q u e e o e s e e r o qué e s e o s e s e o s 양말. 서 양말을 안 씻어가지고 는 진짜 가잘 팬티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림같다야 저런 걸 보면 환공포증이 온다 환공포증 심하나? 아니요? 너무 <웃음> 싫어 당장 <잔다>. 먹었어 <웃음> 방줄는데 카카오에요? 어디에도 카카오라고 안 돼? 카카오 <웃음> 카카오가 <웃음> 이나라말로 카카오인 거 <웃음> 어. 그냥 안내빵 <웃음> <감기빵> 좀 <웃음> 특별한 거 근데 맛있는데 이거 부터그 바다에 가는 겨? 응 내일도 바다에 가는 격. 응. 여기 바다 말고는 할게 없어. 야, 브라도에서 한... 여행이 딱 처음 시작이잖아. 여행의 초반이니 까 어. 그때는 텐션이 좀 높았던 거야. 텐션이 높았다고? 어. 영혼이니까. 영혼이 풀어가지고 하는 거야. 자기 전에 인사하고 자는 거야. 카메라를 <웃음> 내리자. <웃음>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어제는 나 토마토 파스타 먹고 파스타가 너무 맛대거리가 없어서 그뒤로 엄청도안 찍고 생각이. 그래서 영상이 없고그래 아침부터 이렇게 PGTV 많이 안틀어놨가 밀라조에서 엄청 다채롭게 찍었는데 피렌체부터 메모리카드가 점점 압박이 오기 시작했고 전자상자 같은 게 뜨고 있어가지고 메모리카드 팔겠지. 적응 음. 없으면 그런 거라서 안하고 음. 콜라루이드 비눗빵 주우가 스태닝오일 저희 오늘 태울 거거든요. 이 시큼한 냄새는 뭐지? 아, 음. 진짜 음. 화려하다. 너무 화려해 버려. <웃음> 너무 배를 드러내고 나였나? 유교거리인데. 어디 볼까 여기 모자가 있네. 들어가 겨이 <웃음> <어머. 웃음> 밑에 누가 지린 아니야? 거 아니요? 시큼한 냄새. 뭐야 <웃음> <웃음> 한국가 아, 핑크는 안돼 이런건 어때? 연두색? 이런 거. 연두색이 좋아 이런 색이 더 낫거든 음. 여름인데 좀 밝은 이런 거 이런 건 어때? 여기 호박색은 없는? 있는 거 같거든 투명한 듯한 그런 거나오는 뭐 거잖아 어때? 시럽 같은 오늘 어, 어. 기술은 아직 여기 안 들어오네 먹어줄까 <웃음> 근데 난 이런 색이 음. 더잘어울릴것 같아. 어두운데 좀 밝은 색이건 안돼 너무 답답해 이거 빨리 됐어. 인생 첫날인데 아, 네. 흰색 섞인 건 진짜 안어울려 그냥 저렇게 희끄무리한색 있잖아 시5유로우와 아는 수채라이 미치지 온 세상의 색을 내가 다 음, 가져와 <웃음> 내 손때가 다 묻어가지고 기본색이 <웃음> 가나 씌워졌어요 이빨간다 네. 빨간색인데? 어메치, 어, 어? 이거 레스이랑 패턴이 다 다르네. 햇빛은 가려지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줄거다 너무 알록이고, 이게 제일 낫지. 빨린, 빨린, 빨린, 빨린 아닙니하사냥 베스트를 꺼내놓거 하이하이, 하이하이, 어이고 하이, 치나오 하이, 아. 진아 어이뉴 응? 아하? where 나 머리나, 머리나, 머리나, 머리나, 머리아 머리나, 머리나, 머리나, 머이나 머리나, 머리나, 머리나, 머 어? 이거를 땅에 박는 거 아니야? 여기 벗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는 밭쪽으로 왔어요. 약간 비즈듬하게 꽂아줘. 비즈듬하게. <목소리> 내가 폴리같은거 뭐야? 해운대 같다고? 오프레이어가지고 뿌리기 힘드네 오일을 샀어야 했다 이가 나중에 어? 나를 뿌려보면 알겠지만 어, 어느 세월이 이걸 다 바르고 한지 아니 근데 또 너무 오프레인 같은게 하이 아, 발라 근데 이게 너무... <목소리> 이리어이어너도니하자 뮤직 여기로 가야 돼. 이 골목 있잖아. 너도 제법 텄다 라 이게 더라너 죄가 없어. 진짜? 아, 그자리를 지우가 채워줬나 시간이 오면 이될거 물을 안 착하지 마. 물불안 착하지 마. 야 치고 여러분 또 받았습니다. 마늘 갖고, 마늘 마늘이 제법 많네거 팔이까지 두고 왔는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 나랑 머리가 뭐가 다른데? 수수씨 아. 그렇게 많나? 내가 원하는 느낌 저런 느낌이고, 저런 칼럼바 예난 yeah. 모르고 갑자기 생글맛이 끝나고 있네 준비, 최, 출발 엄마는 미래야 할까? 미래야 아까 착한 건데 신고 봐 내가 많이 봤어? <봤을> 이거 <웃음> <웃음> 왜 밀크 도성했어? 이게 20개씩 끊어서 거지네 잠깐 쉬어도 되겠나? 네? 이숫자무 쎄나? 아, 섯 아, 아, 그래? 그럼 죽어고 있나? 아열두 아우 잘 됐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나는 계란을 먹어야겠다 일로와 다시 할거야 쉬지 말자 이제 스물둘 스물둘 스물둘 스물둘 스물둘 네가 생각해 네짜 100개만 하 같지? 아 수배달하네. 두 배달하네 문가내출냐이 자꾸 냐금이 뭔가 우리나라날씨 다른 것 같아 이거니냐좀빠서 진짜 귀 크다 그리고 부 이게 우유야? 이렇게 생겼네 중어을 얼마 치사한 거야 1kg제 이거 와우 빌라델피아 음, 생크림도 크림치즈에 섞어서 바르면 음... 더 맛있어. 나 이거 카페할 때 팔았던 정말 맛있지 어, 근데 맛이 희한하네. 무슨, 무슨 맛이지? 이거 자판기 우유 맛이야. 육유탄 <웃음> 우유 있죠? 달달해. 달아. 단걸 하고 래서 꿀을 조금 뿌리면 되거든. 체리가 아, 겁나 달푸우추가 있는데 왜 저거 갖고 와. 후추가 있는 거야. May turns into September. When we look back, of all the things that we could remember. <laughs> I want to remember you, and then I feel it again. 이봐, 이봐. 이봐. 이 아무 <laughs> l <laughs> 잘 묶게 만들어줘 놀아라 고 니가 오늘 한 버섯보다 한두 배는 짠것 같다 응? 별로 안 짠데? 맛있다 물놀이 하고 가 나오려나 도안 보고 시켰는데 피었는데 없었습니다 이 <웃음> 배달 네, 카메라를 가려 hola This is very hot, okay? Okay. gracias 카메라를 <웃음> 냅다 가려 <목시> <목시> 허가암타일탈양볼라 많이 넣네 어때? 병이 좀 상쌈하네 진짜? 되짜증없 <목시> <없네>, 느낌이야 <목시> <목시> 아, <추워. 목시> <목시> 함부로 사면 안될 것 같은 디자인이다영혼이 따라올 것 같아요 그런거 아니야? 여기서 어? 사가야겠네 저러면. 사봐. 민소민 여기 샴푸라고 돼있는데. 샴푸. <웃음> 리소 핸에 <한꺼번에> 돼있는거지. <웃음> 얼마 드리면 되겠노? 5 0 센트 잔돈이 많아가지고. 아, 이시끄기 돈만 있단 말이야. <웃음> o a r c e a e n d o a e l a l u n a h a s n k e o u r a c i a s t e a l o z p o r q u e s sí, i e s t u v e e n l a v o z eh, eh, eh. So solo canto para ti 그러니까 치리다 먹겨면어다 먹으면서, 저기서, 뭐, 저기, 뭐, 뭐라, 뭐 어쩌겠어. 화상을 입어버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감자칩이 <웃음> 웃기네 제대로 사와보신 적이 한순간이나 있으세요 한게 예쁘네 오, 감짓 감짓 감짓 무화가 맛이 없어 무화가 원래 이렇게 말랑말랑해? 응 다리 거예요. 엄청 물같이 흥거흥흥나 응. 맨날 가공된거 먹막 생무화가 응. 처음 먹었었거든 무화가 응. 맛있다 어딨는데? 비밀라방이있 내일하러 안가? 가야지 오늘 갈거야? 어떻게 언제 갔다? 네, 지금 갈래? 밭지 갈래? 지금 나가고 싶다 바르셀로나에서 친구 소원이 클럽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친구가 제 소원도 들어주기로 했거든요. 소원은 저에게 하루의 자유 시간을 달라졌습니다. 오늘 좀 병이 나가지고 <웃음>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저랑 친구랑 들고 다니는 직원 문의가세도해서 각자고 촬영을 하러 가보겠다고 하네요. <웃음>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에어비앤비 문이 잠겨가지고 포스트에게 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감자파람으로 <웃음> <웃음> 나와가지고 2시간 후에 집 앞에서 당신의 아들을 볼수 있을까요? 땡큐 롯시엔토 놀라우겠나? 형아 뭐 나갔지? <웃음> 될 수도 있잖아 <웃음> 내가 여러 가지가 없을 줄것이야 <웃음> <웃음> 월세 느낌인 것 같아 일세는 아니지 일세는 아니지 인사 는가이지 아드님이 문을 따주러 오고 계십니다. 편리 버려. <웃음> 물이라도 한잔 대접해드려야 되는 건가? Don't worry. No. 야마하시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러. 징창으로 지어놨는데 배운 지 얼마 안 됐나봐 음. 구글 지도에도 안 뜨고 너무 못하시다어 나는 아직 20장 정도 여유가 있거든 열쇠를 뽑을게 게 화면에 중앙에 있는지 좀 봐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중간에. 클라라 도 하나? 왕클라라 제로 코크 하나만 더. 오할 아. 거야. 네이트. Good evening. 일 하는데 내보고 Good morning이 한국어로 뭐냐고 물어보는 거. 야저은 아침 하니까 따라하시는 거야. 그걸 왜 아, 물어 물어보죠. <웃음> 한국인이 오면 고객 행위를 하려고. 전화지. 네, 아리오. <웃음> 사다키 같은 그거 고기 요리가 응. 하나 있었잖아 조금... 이름이 원클라라 원라요클라라 클라라가 어떻게 클라라 어떻게 됐어? 끝안네 타르트 아니야? 에그 타르트 같은데 생선 맛이나. 그렇게 싫어. 뭐지? 큼직한 홍종이야. 이거 뭐란 말이? 만두 같기도 하고, 공태전 이런 느낌. 그 맛있지 만요 속한 맛이야. 너무 쭈금 조금 나온다. 한국인은 못 참아요. 닥터미스를 그 하나 사가야 돼. 난 왜? 생각이 없었는데 음. 이거 핫하다니까. 핫하긴 하나 너무 음. 많이 샀다. 중국 이 시대 제일 핫한 브랜드인 것처럼 <웃음> 말하니까. <웃음> 니 말을 듣고 나서 내 언행을 되돌아갔는데 너무 잼민이처럼 말하고 난 그런 게 재밌긴 한데 어휘력이 자꾸 떨어지는 음. 것 같은데 그런 거지. 넌 어떻게 써야 돼? 넌 이런 말안하고넌 어떻게 생각해? 난잘 모르겠어. 난, 난 자아가 없어. <웃음> 맨날 밈얘기야 근데 이게 어. 이것이 나이긴 한데 저 가방을 돌려다니시네. 어, 저 가방은 네, 여기가 산 파란 가방이야. 내가 탕 먹은 거 응. 보고서 파는 거 아니야? 누구도 잘. 보고 또 떼어서 팔면 되겠다 음, 아, 팔 생각밖에 안 나와 <웃음> 나는 상인이잖아 음식이 끊겼다 흐름이 끊겨버렸어요 살고있어 <웃음> 음? 뭐 네, 맛인데? 엔주런 맛이다 맛이 흥얼하지 않은 맛뭐 맛이야? 네어른든 맛인데? 한국인이 만든 스파게티보다 냅추 그.. 그 <웃음> 그거 어떡해 치키란하이저 <집힌> 아니고? <웃음> 그, 면전에 대고 맞았습니다라는 말 어떡해 야, <웃음> 그 맛없는 거 같던 처음이야 <목소리> 여기 인테리어가 많이 예쁘고 맛은 없는 되개나왔는데그 외가 맛이 없었다나 아, 이제 우유안 먹으려 왜? 아, 배탈이 나버렸어? 소유가 아, 되게 몸에 안 좋대? 되게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고 네. 그래. 그럼 우유 먹는 내가 뭐가 되냐? 나 이제 안 먹으려고 <목소리> 다 먹었네 인지하기 <목소리> 미안해 다 먹어? 나보면 어떻게 안 돼? 이는 이런 거 눈치 보인다 옆에서 <목소리> 지금 나를 감시하고 있는난 I 인의 푸피인데 맛없는 건안 먹어 <웃음> 목이 다씌워버렸 <목이> 아니, 비게 맞지? 비게 맞니? 이런 척 하기로. 아니, 못는야이애 블랙 애애 블랙 애애 블랙 a 애 블랙 애애 블랙 애애 블랙 애애 블랙 애애 블랙 애애 블랙 애애 e 랙애애 블랙 애애 블랙 t 애 블랙 애애 블랙 나가야 될까? 긴기 어? 어는거 오랜만에 이동 하는 <웃음> 여유로우려면 한일주일만 응. 있어야 될것 같아 어? 야어나 진짜 원숭이 두창아니야 터도 올라오고 열도 나고 열기는 아닌 것같아 나 없어 응. 나 아까 콜라 그때가 더있었 Will you be your mother? 나의 뮤즈가 나와주겠어? 나의... 기분 좋게 해야지 응하지 않겠나 아. 내 수갑 주고 출고 하지나 외국인이랑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목소리> 난 다양한 인정 보고 거든 동양이는 니가 해주는데? 동양이 모델? 사실 여드름이야. 뭐라고 얘기할 거야? I'm Joe 하고, 콘 m so 리 r 하고, you l o o so cool 하고. <목소리> <목소리> Soft as ice cream, yeah. You melt into my touch with your keys, strong as lightning. You got me falling you mm -hmm. 가 무슨... 그때 그거만큼 나오네. 하다이 대답해. 얼마일까? 맛있 음. 아니, 진짜 쎄다. 바삭바삭. 가 나는 참 좋네. 콜라 하나, 맥주 하나, 자연스두 개, 바다이 하나. 니가 힝! 소리를 시도서 <싣어서> 그런가? <웃음> 언제 이렇게 탔어요? 우리 내 손을 가는 거야. 오이 oh 갓. 일요일이라서 문을 닫았나 봐요. 일요일 안 와봐. 문 닫혀있어.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우버를 부르려는데 아니 우버가 지원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뜨더라고요. 택시를 잡아서라도 타고 가자 싶어가지고 시체스 길바닥을 돌아다녔는데 그 많던 택시가 택시를 포기하고 기차역으로 기어 들어왔고요. 기차를 타고 가면 한승도 한번 해야 하고 공항까지 한시간이나 걸려서 택시를 타고 편하게 가려다가 지금 이사달이난 상황이에요. 우리가 설마 놓치겠나 싶었던 좀 현실 감각이 없었던 상태라서 이렇게 막 영상도 찍고 하고 있었는데 점점 어, 이러다가 놓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 가면서 계속 택시를 호출 시도를 해봤거든요. 어느 지점부터는 우버가 잡히길래 중간에 내렸어요. 근데 또 내리니까 우버가 안 잡히더라고요. 나름의 플랜B로 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인 동네니까 택시를 어떻게든 탈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내렸는데 택시가 1도 없는 시골 허울판 간역이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공항버스가 지나다니기는 하는 동네더라고요. 또 어떻게 저떻게또 타긴 탔습니다. 근데 공항까지 5분이면 갈 거리를 버스여가지고 30분 동안 뱅뱅 돌아서 가더라고요. 바르셀로나 공항 터미널2에 도착했을 때가 1시였습니다. 아, 저희 둘다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처음이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이고 이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부엘링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가가지고 좀 사정사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브엘링 항공이 저희가 발권한 티켓에도 그냥 바르셀로나 공항이라고만 적혀있고 터미널 1지, 2인지 안 적혀있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브엘링 항공은 터미널 1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으로 가는 셔틀을 탔는데 가는데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멘탈도 나가서 찍을 겨를도 없었지만 제가 유튜브 가게라고 계속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찍고 했으면 저는 친구한테 아마 손절을 당했을 거예요. 아무튼 저희는 터미널 1에 도착을 해서 브엘링 항공을 또 찾아갔어요. 저희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유료로 구입한 수화물이 있는데 그거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사정을... <웃음> 해봤는데 자기네들 파리 가는 비행기는 그 다음날 새벽 6시가 첫 차라고 그거 타고 가시라고 그거를 뭐 어떻게 예약을 해줄까? 이러면서 안된다고 돌려돌려 돌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노숙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트립닷컴에 파리행 비행기 자리가 또 있더라고요. 60만 원 바로 결제 완료. 이것을 i f p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i f p 의 망신, i f p 의 수치, 그게 바로 접니다. <목소리> 못먹을래 버거. 아. 이거 약간 상하에 있어. 아나 그럼 이거 먹을래. 음. 음. 음. 아좀 음. 아, 살폈다. 아 <웃음> 도 어디, 여기? 파리 여기 는 위프라 이티 까지 맞더니